진짜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그 테런에 저처럼 생긴 패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제패을 사실분이 좀 <웃음>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테런에서요? 제패을 어떤 캐릭터로 만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성분들이 아마 저만 많이 고르시지 않을까 예 네,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. 안영미 씨랑 같이 하는 진짜 안 친하거든요 여태까지 말 섞어 본 적도 별로 없고 되게 좀 진짜 좀 불편하고 좀 앞으로도 이렇게 친해질 생각도 없어요 제부로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셔서 아왜 병재랑 걸렸지 저는 그 친구가 진짜 오타쿠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정말 말이 없어서 제 패스를 만들면 그패 가지고 좀 장난을 치지 않을까 하는 거의 떡 수준입니다 그 친구는. 티 좋아하세요? 나는 좋 웃긴다. 그러면은 뭐.. 쉬는 동안에는 뭐 하세요? 주로? 너야 집에.. 누워 있을지.. 나는.. 나좋아요 아! 아! 오! 아.. 숨 쉬고 싶다! 숨 쉬고 싶다! 오! 세상 어색해! 오! 세상 어색해! 어떡해! 와.. 드실래요? 슈퍼점 p 아 u p e 어렵구나슈슈퍼점 r t o p s 아 p e r t o p s u p e r t o 저 s u p 저 r t o p s u p e r t o 저는 이제 다 끝났는데 저 끝났다고 먼저 가면 좀... 됐죠? 유병재왜 안가? 가라고 면안 되나? 좋아! 잘하고 있어! 들어와! 들어와! 저거 저 녹음 저렇게 해도 돼요? 원래 저렇게 좀 쌍스럽게 하는 게... 아이씨 저... 안 보이는 줄 아나 저게..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